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 콩나물 불고기를 맛있게 해먹을거예요 텔레비에서 보고 만들었어요 취돌에서 봤나? 몰라 이거. 취돌에서 봐서 따라 만드는 콩나물 이게, 불고기 이게 콩나물 이거 반, 반 봉이야 반봉한 봉에서 반 깨끗이 쳤어 잘 만들어 줄래라 콩나물이 <웃음> 더많아 되는거 아니야? 괜찮 어? 됐어 고기하고 비슷해야지 에서는수국했는데요한끼딱뭐치워야 네, 돼. 아, 한 끼. 응. 고기를 불고기를. 소고기예요 이거? 응. 불고기까. 불고기. 불고기용 소고기. 응. 아, 내가. 고 그냥 끓인 문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들 거를네 진짜. 어. 어, 콩나물. 어? <웃음> 이렇게, <웃음> 콩나물을 덮는 어. 거야, 이렇게, 거기로. 아, 이렇게 넓은 게 있네요. 그럼, 아, 그대로 써니까, 있지, 이렇게 덮어. 응? 덮고 끓이면 되네? 음. 음. 이건 겁나 크니까, 좀 잘라야겠다. 음. 됐어. 오. 멋있어? 끝난거 같네요. 이렇 <웃음> 나도 이제, 이제 배를 갈아야 돼. 얘도 증반 넣어야 되나? 건더기로도 나는데? <웃음> 건더기 안 넣어 왜 건더기가 싫어? 아니 건더기 넣으면 껄쭉해서 안 되지 음. 마늘 생강도 조금 넣어주고 맛술 이게 매실 두큰술 정도 간장 한컵 물엿도 두 큰술 정도 참기름 끝자서야돼 음. 맛이 풀어지게 맛이 간이 맞나 맛좀 보고 음 맛어 딱 맛있어 계속 끓이면 되는 거야 끝난 건가 끓여 응. 끓이면 뭐끝 응. 우리 집은 맨날 명절이야 어. 짠 그냥 그렇게 해버려? 응 음. 그냥 그렇게 해서 너무 크면 은 약간 더 익혀야겠는데? 응좀더 음, 익어야지 이렇게 으면서 익으면서 먹는 거야 익히면서 소고기는 살짝만 익어도 되잖아 음. 그래서 익히면서 먹는 거야 이게 딱그 상태로 상에 내놓고 먹을 때 이제 파랑 넣어서 이렇게 먹어야겠고 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음, 됐네 음? 됐어 음. <웃음> 국물도 떠먹고 응냄제가 어? 좋아 어, 국물도 떠먹고 밥도 위에 먹고 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음. 맛은 또 봐야지 맛을 보겠습니다 국물만 보면 돼 음. 음. 맛있어요? 응, 음, 맛있어. 어떠냐? 아, 고기가 그냥 탱글탱글하게 잘 익었네. 음. 콩나물하고 이렇 같이 먹으면, 응? 음? 느끼하지도 않고, 음. 오, 맛있다. 맛있다? 응. 음. 어, 고기하고 콩나물하고 같이 먹어. 방금 고기 먹었어요. 응? 음? 이렇게 먹어. 너무 큰가? 방금 고기 먹었다고. 음. 야, 엄마 이거, 음. 양념 해줄게. 응? 어? 응. 음. 갖고 가서, 나에 가서 먹을래? 응? 음. 어? 이렇게 해갖고, 응? 어? 그거 놀러 간 다음에. 맛있는데? 양념은 조금 남았어요. 양념 남았어요? 응. 음. 그거랑 챙겨주세요. <웃음> 이거 너무 저거 더 만들어야 돼. 저거 아, 이런. 근데 저거에다가 그냥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도 되겠는데? 맞아. 양념에다가? 파좀 썰어 놓고, 고기 그냥 아무거나 놓고, 그래서 해겠다 콩나물 소고기, 불고기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바이바이 행복한 응. 하루 응. 되세요 응. 응. 응.